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지금 밥 먹고 나왔어요. 어, 제가 가끔씩 가는 스테이크동 집인데 역시나 오랜만에 갔는데 되게 맛있네요. 일단 자리를 좀 옮겨서 다시 한번또 말씀드릴게요. 아, 지금 저는 어디냐면요. 서울 용산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하면서 용산역을 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용산이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곳이면서도 강의를 할수 있는 공간 강의를 하는 주체들이 많이 없던 곳이기도 한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용산으로 오게 됐네요 오늘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곳은 용산과 아주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육군 장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주제는 뭐냐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이제 SNS 콘텐츠, 어 카드뉴스 같은 걸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가고 있어요 제가 물론 파워포인트만을 다루기는 하지만 뭐 제가 다룰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러스트도 하고요. 뭐 포토샵도 하고 뭐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다 하는데 사람들이 좀 쉽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걸 좋아해요. 파워포인트가 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고 그리고 기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강의를 오늘 할 겁니다 장교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실지 저도 되게 되게 되게 되게 궁금하네요 오늘 밥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제가 원래 강의 시간이 1시 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12시 40분 밖에 안 됐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일단 강의 준비를 조금 더 마무리를 짓고 시작할게요 스피커를 사용하십니까? 아 혹시 필요... 쓸 수가 있나요? 혹시 여기 아마 선이 있긴 아, 있는데 아, 지금 한번... 돼요? 아, 저요? 절로 <웃음> <웃음> 보일러부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지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아, 용산역에 일주일만에 왔는데, 일주일 사이에 영풍문고가 생겼어요. 그때 왔을 때는 공사 중이었는데, 좀 어느 정도 좀 크게 생긴 것 같아서, 잠깐 구경하고 갈게요. 저번주에 도 왔다가 일주일이 지난 지금 또 왔습니다. 저번주에는 비가 왔었는데 오늘 비가 안 와서 강의하기가 참 좋네요. 아무튼 저는 오늘도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어, 저번주랑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그리고 다만 그거죠. 오시는 분들이 달라요. 저번주에 가보니까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각 사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육군 사단에 정훈 장교도 분들만 오시더라고. 오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GO GO 아, 강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가 끝나서 용산역에서 이제 다시 일을 하러 가야겠죠? 저는 집이 일하러 가는 곳이거든요. 2주 동안 강의를 했는데. 정말 육군 장교분, 장교분들이시죠. 장교분들이, 정문 장교분들이신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쏟아내, 쏟아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알려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아마 또이 영상을 지금, 저희 들었었던 그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겠죠? 아무튼,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계속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나라를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되게 뿌듯했어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